정 나왔습니다. 이야. 돈가스 하나. 아 돈가스 맛있겠다. 음. 이거 돈가스. 음. 여기 치김 진짜 잘하요맛있 진짜 잘하네요. 응?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진짜 바삭바삭해. 진짜 바삭바삭해. 음. 음. 돈가스? 응. 음. 두툼한 것 봐. 음, 음. 특히 돈가스를 잘 튀긴다는 거는 보통 원래 이게 소스가 촉촉해지면 돈가스의 이 껍질과 안에 이게 분리가 많이 되거든요. 음 분리가 돼서 이게 먹었다가 껍데기만 벗겨지고 맞아. 속살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튀길 때 온도인데 그걸 잘 맞추시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지금 소스가 다배어들고다 촉촉해졌는데도 지금 한 번도 벗겨지지않고 그대로. 아, 알고. 그러네. 소스를 부었는데도. 그래, 이렇게 바삭바삭하구나 우와. 난 지금 약간 다 섞어서. 오, 너무 들어네 지금 여기 밥 그리고 여기 부타 부타기 그리고 음. 돈가스 여기 고 이다 이제 활용 정도로 생강. 우와, 생강을 생강. 그거 지 색감 또 신경 썼어. 그냥, 그냥. 살짝 그러니까. 올리고 <웃음> 생강 하나. 하나 하나, 하나 하나 하나. <웃음> 무슨? 아니 난 진짜 그래. 머리카락 한 가락은 봤지만. 한 가락. 와. 맛이 나야죠. 여기. 한 가닥 올리네요, 한 가닥. 음. 떨어뜨려야겠네. 와 음. 깔끔. 음. 약간 내 스타일이야. 어. 이게 집중하면 손떨어. 어. <웃음> <웃음> 그렇죠? 너무 맛있고 기대되면 손떨어. 음. 다 먹었어요. 음, 감사합니다. 와. 자, 밥 말리 두 그릇째. 와, 크림! 크림! 놔둘 데가 없네. 네, 일단 안 돼요, 일단 안 돼요. 맛있는 거 진짜 다들어갔어 모듬, 모듬. 모듬. 이거 아. 저거는 모듬동이 나왔네, 모듬동. 아, 이게 응, 돈까스, 닭튀김, 새우튀김. 맞아요. 음. 이렇게 되면 덮밥메뉴 10개가 현재 다 나왔습니다. 겉뜬이 성공하네요, 이거는. 아니요. 우와, 다 있어. 돈까스, 새우튀김, 가라앗 와. VIP다, VIP. 네. 와, 다 들어갈까? 우와. 깔끔. 이 정도면 약간 VIP동으로 이름 바꿔도 될것같은 VIP동. 근데 아, 진짜. 조합이 너무 좋다. 옆에서 해산물 향 그다음에 고기향 나고 음. 치킨 그 특유의 음. 그 바삭바삭하고 감칠맛 아. 나는 치킨 맛 있잖아. 당맛. 아, 당맛. 음. 나이모듬동이 너무 맛있는데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너무 빨라. 오늘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. 전 메뉴 클리어! 1 6 0분 중에 30분 남았습니다. 자, 메뉴판 좀주세요 응? 응, 나는 규도 하나. 응? 규 하나? 나도 규동 하나. 규 하나? 규동 하나? 규동하나도두 오빠는 또뭐 하나 또 추가하실래요? 뭐? 저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면 규동 두 개, 매운 매운 갓치동 하나 주세요. <웃음> 이상하다, 진짜 이 뭐지? 규동 두 개, 매운 갓치동 한개또 추가했습니다. 치킨 아, 매운 갓치동요 규동 두 개도 역시 나왔습니다. 끝난 것 같으니까 나도 결식할게. 되게 무서 먹는 거? 아 그래?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, 되게 든든하다, 진짜 든든하고 와, 진짜 멋있다 계란이 약간 반숙으로 돼 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촉촉해, 너무 촉촉해 규동이는 이거 시치미를 뿌려줬으면 어 시치미! 규동다 먹고 시치미 떼지 말라고 죄송해요, 죄송합니다 이게 시치미 가루가 이름이 아주 아주 잘 비워졌어. 오. 여다 <웃음> <나> 이거 밥을 한 번. 너무 맛있다, 시치미카루. 응. 음. 아, 마지막 한, 한 입만이다. 마지막 한 입만. 와, 한입 진짜. 엄청, 진짜 먹었는데? 엄청 먹었는데? 진짜 <웃음>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이야 동호회, 동호회 화이팅! 화이팅! <웃음>